안 나죠? 네. 이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완전 연소 으이 바꿔지고, 하기 때문에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. 아니 이런 걸 정부에서 받아들이야 지금 지 국가고 제가 지금 실험 중에 실험. 워낙에 탄탄한 애들이 많아갖고 이거 이거 좋은 거 알면서도 지금 그래서.